전화하지마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 그만 하라고 그랬지 야넌 내가 전화하지 말라는 말이 말 같지도 않아 울긴 왜 울어?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미정아, 너 아까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? 친구들이랑 논다며 친구들이랑 노는 게 호파에서 노는 거야? 그게 말이 돼? <웃음> 너... 너 오늘 아침에 나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나 해? 같이 살자며 내일부터 우리 같이 동거하자며 그래놓고 오빠? <웃음> 진짜 미쳐가지고 오빠가 말이야?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친구고 나발이고 친구가 오빠 가고 싶다고 하면 네가 왜꼭 따라가줘야 된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너나 사랑하긴 해? 좋아하긴 하는 거야?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까지 만들어? 너 지금 내가 어떤 심정인지는 알기나 해 그만 그만 말해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너랑 나랑 끝났으니까 그만하자 미정아 그만하자고 더이상네 얘기, 네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만하자고 끊어 여보세요 네 네, 맞는데요. 제가 미정이 아. 아, 네, 술에 많이 취해서 가방이랑 핸드폰까지 다 잊어버려서 전화기 빌려주신 거라고요. 미정인 어떤가요? 많이 취했나요? 그럼 그냥 경찰 불러주세요. 네. 네, 제가 애인이 맞긴 한데 그냥 경찰 불러주시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거기까지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.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니요.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. 제가 거기 갈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돼요. 그러니까 그냥 경찰에... 아.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 위치 찍어주시면 네, 금방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네네 네, 감사합니다 네